안녕하세요 커피를 좋아하는 청년 커피청년입니다 오늘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를 이용하여 건강한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토마토 약 250g과 설탕 시럽 그리고 소량의 얼음이 필요하고요 토마토 이파리 부은 이런식으로 판에서 제거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이렇게 파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뿌리를 전부 제거해 주시고요 오늘 토마토는 약 250g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네, 약 265g 정도 되고요 한잔 분량으로 250g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블렌더를 준비해 주시고요 블렌더에 준비된 토마토를 먼저 넣어 줍니다 설탕 시럽을 약... 세 펌프 정도 넣어 줄 거고요 한 펌프당 약 10ml 정도 되니까 30ml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토마토 자체적으로 수분함량이 높아서 따로 배도에 물은 넣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마토 어느 정도 갈렸다면 얼음을 4알에서 5알 정도 넣어줍니다. 추가적으로 갈아줍니다. 만든어진 주스를 잔에 담아줍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 라는 의사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 속담은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하는 시비가 한때 미국에서 정부와 업자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아주 우수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